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갈까요 다음 내용인데 야브로커 아시죠 아주 이번에 칸에서 또 화제가 됐던 우리 송광호 배우가 마침내 이제 칸에서 예.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예, 받았죠 아 대단한 영화입니다 어, 나와 있는 배우들 몇몇만 봐도 진짜 어마어마하죠 송광호 강동원 그 다음에 이지은 아이유죠 배두나까지 어, 이주영씨도 어 정말 그 영화가 참 화제가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영화에 얘기를 할건 아니고요 왜냐면 영화를 볼 것도 아니고 아직 안 봤으니까요 음 그리고 어 영화 얘기는 뭐 전문적으로 예 아직 이 영화 보기 전에는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 이지은 아이유를 캐스팅했다. 왜 <웃음> 예, 그거죠? 고래다 히로카즈, 히로카즈 감독, 감독. 그 어째서 아이유를 캐스팅했나?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사실 송강호, 강동원이야. 뭐 그죠? 근데 아이유가 이제 연기 쪽으로는 그 우리 드라마는 꽤 괜찮게 성공시켰지만, 아이유 영화 있나요? 영화 아이유가 나온 것 중에 잘된거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왜 아이유? 아 배두나도 배두나야 뭐 워낙 그 저기 일 어떻게 보면 배두나의 세계 진출은 일본에서 시작이 됐어요. 요즘 분은 일본에서 시작. 네. 공기 인형인가요? 예 네, 그죠 그 작품. 이 공기 인형이라는 작품이 있을 텐데 아마 이 작품에서 이제 워낙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외국 나가고, 예,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일단, 어, 그 뭐, 배드나도 이해가 가죠. 근데 왜 아이유일까? 하, 이 아이유가 캐스팅된 이유가 있죠. 바로, 어, 이 감독이 나의 아저씨를 봤다는 거야. 나의 아저씨. 예. 봤다. 어, 자, 이 코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예, 보면, 예,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작품으로 이미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던, 어 이거 말고도 뭐 좋은 작품들이 꽤 많이 있죠. 고르에다 히로카즈. 근데 이 감독이 되게 뭐 뛰어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어, 아이유를 캐스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나아주씨를 봤다는 거예요. 나아주씨를 봤는데 아 어,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아이유를 무조건 캐스팅을 해야 되겠구나. 네, 자 이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 일단 나야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아직은 없고요. 어 나야 아저씨가 뭐 어떤 작품이냐, 좋은 작품이냐,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어, 한번 기회가 되면 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 작품이거든요. 제가 그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드라마라고 치면 내멋대로 해라. 예. 네. 이 진짜 어마어마한 작품이거든요. 내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가 어... 진짜 제 청춘의 드라마인데 나의 아저씨 음, 훌륭합니다. 내멋대로 해라 같은 네, 그런 작품이죠. 여하튼 그 나의 아저씨에서 그 이지은이 보여준 연기가 너무 인상이 깊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인상을 깊었냐? 뭐이성균이 이선균이 어, 맥주 가, 맥주장 가득 거품이 채워진 채워지게 에, 맥주를 따라줘서 어, 뭐 이런건 알겠죠 이런건 아닌데 연기 너무 잘했어요 연기를 잘했으니까 인상적으로 봤겠죠 제가 주목하는거는 사실 뭐냐면 어, 아이유가 이지은이 연기를 잘했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바로 어, 이 감독이 배우를 어 인식하게 된 과정이에요. 일종의 패스 경로죠. 한국 드라마 나의 아저씨, 이게 어디로 연결됐다? 칸으로 어, 영화 캐스팅, 그리고 칸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이이 이 과정이 만들어졌다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 어, 특히나 이 과정의 핵심은 한국 드라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드라마가 어,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음. 아니 한국 드라마 옛날부터 한류가 많았는데 뭐아 그건 맞죠 옛날부터 한류도 있었고 그랬지만 하지만 하, 넷플릭스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음, 플랫폼을 만나면서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은 한 감독이 배우를 캐스팅할 음,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자, 사실 영화는요, 영화라는 영역만 보면 과거에 과거 한국 영화가 이미 어, 세계적으로, 뭐라고요? 팔을 뻗었다고 해야 되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이건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되게 어 오래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거예요 어뭐 임검택 감독도 있었고 어 아름다운 시절 이광모 감독도 사실 외국에서 정말 많이 상을 받았고 이창동 감독도 있고 어 꾸준히 이제 외국에서 어, 우리 한국 영화의 영향력은 확대가 됐었고 그 영향력의 확대 그러니까 한국 영화라는 게 경로예요 그 경로를 통해서 그 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니까 외국에 또 많은 사람들이 혹은 영화 관계자 뭐 아니면 뭐 드라마 관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걸 다시 아이 배우가 훌륭하네 이런 내용이 괜찮네 우리나라 작품을 사귀기도 하고 배우를 캐스팅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계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라인이 확대가 되고 있었고요. 패스가. 근데 음 이거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라는 플랫폼 유튜브라는 플랫폼 과 플러스 SNS가 결합해서 만든 어마어마한 게 바로 강남스타일이거든요. 강남스타일 대박났었을 때 제가 이거 분석을 다 했었어요. 제가 그때는 한창 대중문화평론가로 활동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분석을 했었는데 시작은 시작은 싸이가 YG 들어간거예요 네. 여기에서 모든게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강남스타일이 강남스타일을 YG 연예인이 SNS 올림 YG 연예인 SNS 팔로우한 인기 연예인이 니 퍼트림, 또퍼트림 계속 퍼짐, 난리남. 이거거든요. 네. 유튜브는 전 세계, 아 중국 안 되죠? 중국, 북한도 안될 걸요. 북한 제외, 아, 기타 등등, 기타 등, 아, 기타 일부 제외. 어. 이 유튜브는 전세계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기타 일부 제외한 전 세계가 거의 즉각적으로 컨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어요 뭐가 되죠? 예, 불나죠? 불이 붙어 강남스타일이 대박난 거거든요 넷플릭스가 이게 가능해요 뭘로 보여줬어요? 오징어 게임 난리 났죠? 예 근데 이제 넷플릭스라는 이 플랫폼이 사실, 오징어 게임도 오징어 게임이지만, 그 외에, 정말 다양한,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해외에, 전달 중. 그러니까, 이제, 외국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게, 한국에서 진짜 열심히 잘 하잖아요? 해외에서 언제든지 러브콜이 들어올 수 있는, 혹은,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한 게, 해외에서 아주 많이 화제가 되고, 아주 많이 인기를 끌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 이, 이 플랫폼 혁명,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이 경로, 패대의 혁명이지만, 플랫폼 혁명이라고 그냥 보면 될것 같은데, 이 플랫폼 혁명을 가장, 가장 잘 활용, 혹은 이용, 혹은, 어, 최, 해, 어, 최, 해국, 어,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강남스타일 있죠 아기상어 세계 1위 유튜브 조회수 세계 1위 아기상어 뚜루뚜뚜 한국이죠. 어그 다음에 강남스타일 있었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로 오징어 게임 전 세계 드라마 1위잖아요 이건. 예 역대 역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플랫폼 혁명을 가장 잘 이용한 나라가 한국이고 가장 잘 활용한 나라도 한국이고 가장 많이 듣본 나라도 한국이고. 네.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또 해외에 전달하고 있는데 이게 오, 장난이 아니다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실 만한 파급력 요거 요거 요거잖아요. 요거 잖아요 거 요거 짠짠짠짠짠 아이고 요거 말고 요거 마블 어 마블 영화죠 사실 마블 영화에 이미 마동석이 캐스팅이 돼서 마동석 씨가 지금 범죄 도시 2로도 아주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하여간 이 이터널스에 나와 가지고 화약을 했죠. 근데 이터널스에 캐스팅 될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아마 영화 부산행이 을을까요 예, 부산행. 예, 부산행이 워낙 영화적으로 대박이 난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예, 워낙 대, 대박이 났던 작품이라 얘가 그래서 부산행이 아마 마동석 씨 캐스팅에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작품들이 있겠지만요. 자, 이건 영화죠? 영화에서 이제 퍼져나가는 건데, 요, 미스 마블, 요거는, 이제, 누가 캐스팅이 냐 박서준. 네. 멋진 남자. 박서준. 씨가 캐, 캐스팅이 됐죠. 왜요? 왜요? 왜 캐스팅이 됐을까? 뭐 때문에? 이거잖아요. 이거 딱 나오잖아요. 이분이, 니아 다코스타요 분이, 이거, 미스 마블 감독님이십니다. 이 감독님이신데, 이 감독님이 예, yeah. This is my new drama boyfriend 박서준 이죠 이태원 클라스 So late to the game get in line yeah. Also me 나도 yeah. 나도 박서준이 내 뉴드라마 보이프렌드다 이거 <웃음>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다가 아저 배우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으니까 어떡해요 yeah. 캐스팅을 해야지. 내가 잘 나가는데. <웃음>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되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어, 최근에, 그, 드라마 중에 사내 맛선이라는 사내 맛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나봐요. 제가 이거를, 사실 못 봤는데, 한국에서, 한국에서 인기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 인기가 와우였대요. 어, 그니까 한국에서 잘안 되더라도 이제는 외국의 취향에 더잘 맞아서 외국에서 막 인기를 더 많이 끄는 작품들도, 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거는 또 가능성이 되고, 여기에 제가 알기로 여배우로 그 김세정씨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김세정씨는 외국에서 뭐이 작품을 본또 누군가, 어,로부터 캐스팅을, 어, 제의받거나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죠. 그니까 러 이게 인계점, 우리 싱글러리티 어떤 특이점 같은 게 완전히 이제는 네딱 열린 것 같아요. 이게 특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티핑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뭔가 어떤 기점을 뚫, 뚫었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한국은 한국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도 된다. 특히 문화 쪽으로는 그냥 아무 상관 없이 그냥 뭐 이게 한국에서 흥행이 될까, 아니면 이게 한국 관객들에게 좋은 뭐, 그, 영향, 좋은 반응을 얻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안할수 없죠. 당연히 하겠죠. 그걸, 그걸 안 하면서 작품을 만든다는 거는 막 만든다는 거니까. 뭐, 그러면은 안 되죠. 근데, 오직 그거에 몰두해서, 아, 이건 흥행이 안될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돈이 안될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진짜 좋은 기획, 진짜 좋은 생각, 진짜 좋은 아이디어, 뭐, 훌륭하게 다 준비해놓고도, 야, 이거는 돈이 될게 아니야. 혹은 한국에 흥행될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도전하지 않고 그냥 되게 좋은 기획들을 버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오전 게임도 기획 나오고 나서부터 작품 만들어질 때까지는 뭐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다고 그러지 않았네 그런 것처럼 예, 네. 뭐든 해도 된다 어, 안나라, 안나라, 수나마라 이거 맞죠? 이게 그 하일권씨 하일권 작가의 네이버 웹툰이에요 저 웹툰 봤었는데 되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나 뭐 이런 감성이나 이런 게뭐 하이원 작가 워낙 좋아하니까 제가. 근데 이제 그 안나라 스나마라가 넷플릭스 드라마로 나왔는데 저안 봤어요. 저는 안 봤는데 그게 인기가 많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어 인도에서 1위, 어, 3일만에, 3일만에 1위. 이게 뭐지? 예. 왜냐면 인도가 오징어 게임도 1위를 못했다? 혹은 늦게 했다? 뭐 이런 나라였대요. 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아니, 오징어 게임도 못했는데 갑자기. 안나라, 수나마라가. 인도에서 1위. 그것도 3일 만에. 1위. 어떻게 가능했나? 예, 뮤지컬이래요. 노래하고 춤추고. 예, 그렇죠. 인도죠. <웃음> 아, 뮤지컬 영화가 아니지. 뮤지컬 드라마? 예, 드라마. 드라마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노래하고 춤추고. 예, 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이 어마어마한 음, 변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플랫폼 혁명. 요거를 플랫폼 혁명.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를 우리가 좀잘 활용하고 혹은 잘 즐기고 예. 네,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즐겨도 된다. 아,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아시죠? 반대가 언제나 생겨요. 그 한국에 대한 어, 반발,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에 대한 반발 혹은 여전한 인종 차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손흥민 너무 잘하지 않아요? 이번에, 이번, 이번에, 손흥민, 예, 저는 축구를 안 좋아하고, 축구를 잘안 보기 때문에, 어, 별로 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밤새 보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별 관심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잉글리시 어,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인가 뭐 최우수 선수상인가 거기에 후보에도 안 들어갔다? 후보에도 안 들어갔다. 이게 뭐냐? 에, 그래서 이거는 인종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씨 말도 안 돼. 이제 BTS가 BTS가 이제 백악관 가가지고 이제 아시아 아시아계. 혹은, 뭐, 혹은, 이제, 인종차별 관련해서 하지 말자. 아, 혐오범죄나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나 이제, no, no. 이거 하루 이제 BTS가 직접 또배악관에 가가지고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와, 멋있죠? 자, 그런데 BTS가 뭔데? 응? 웃, 웃기고 앉았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미국의 언론도 있고. 아좀 그래요. 여전히 그들이 느끼기에는 음... 네, 우리를 좀 우습게 생각하고 인종차별 하려고 하는 게 여전히 있죠. 아, 반발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겁나 잘하잖아. 대박 났잖아. 어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비판하는 영국 내에 언론도 있고, 또 미국 내에또 여론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우리가 해야 할거 제대로 된거 얘기하고 또 활동하고 또 좋은 거 만들어 나가다 보면 네, 결국에는 문화적으로는 야, 우리가 그래도 세계 5위 안에는 문화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게 대중문화에서 이게 특히 이거 진짜 만약에 아시아계 이런 중호범죄나 형호범죄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BTS가 백악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아시아 쪽 대표는 언제나 미국에서 일본이거든요. 여전히 뭐 중국은 좀 이렇게 싫어하는 쪽이니까 일본인데 한국 BTS가 가서 이걸 한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문화의 힘을 가졌어요. 이제 아, 김구 선생님이 괜히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보셨나? 우리는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이미 보셨나? 예,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대단한 문화의 아,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됐고 그 문화를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즐거이 즐기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